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설정까지 <웃음> 아 그냥 스타라고만 치면 되는구나 아 됐다 됐다 스타를 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제가 스타크래프트 깔려져 있긴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다가 스타크래프트가 요즘또 무료화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저 근데 옛날에 테란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 스타크래프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마우스가 사라졌는데. 여기 스타크래프트인데 자 이제. 빨모 아니면 헌터 안무거나 해볼까? 헌터가 뭐지? 헌터가 빨모 비슷한건가요? 저희가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번 가봅시다 어, 진짜 초보대전 좀 해보면 안되나? 제일 간단하게 테란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한번도 안해봤는데 SS였나? 아이? 아이? 한번 해보자. 저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MCB, go, 처음인데 계속 계속 계속 그러다가 한번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죠? 음. 이제 빠르게 지어야되든가 집 근처에 이렇게 짓고 빨리빨리 아아 빨리빨리 어이 쉽지가 않네 상대편 뭔지 어떻게 보지 어 친구 아, 하고 이거 벙커를 빨리 지어야되만이 보니까 벙커를 빨리 지어야지 이제 저그나 이런 애들한테 빠르게 이제 그거할수 있다던데? 너 언제쯤에 나와? 빠르게 빠르게 어 왔다 왔다 왔다 빠 빨리, 형님 어게 어, 예, 예, 네. 이거. 왕초보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테 a y 커맨드에서 네 아이고 이건 못짓고 뭐 이거를 지어봐야겠다. 커맨드에서 왜 이렇게 떨어져 짓냐? 아 이거를 좀 빠르 가까이서 지어야 돼? 가까이에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 저기 일단 적 발견했는데 이거 키가 어떻게 돼? 야 벙커 벙커를 어떻게 지어? 일단 최대한 이런 것들 좀 지어주고 그냥. 와 이거 진짜 넓게 느리게 짓네 말린아 그래요? 그러면은 벙커 근처에다가 어 빨리 벙커 근처에다가 no, no, no. 하고 빠르게 너너너잠깐망해서 이걸로 야라고왜너 너넛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볼까요? 요런데 다 지어가지고 해볼까? 일단 일단 졸로 한번 보내고 일단 한마리 한 마리 이렇게 정찰 많이 하던데? 이렇게 하고 오케이 어 이제 이 친구 개발이 친구 개발해 주고 가스 하고 어 이거 쉽지 않은데? 근데 이런 느낌이 나. 이것들 너 이거 짓고 있어? 아, 이거 안 나오고 있었어. 와, 초반에 벌써 저렇게 뭐 짓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거 으면 열로 가봐. 열로 가고 아, 포토 캐논 있네. 센터가 포토네? 네. 큰일 났다, 안 나오고 있다. 탱커, 잠시만요, 탱커를 뽑고 싶거든요. 대한 일로와, 일로와, 빨리. 요것부터 해보자, 그러면. 오, <목소리> 그 컴퓨터 나, 미안하다. 어. 내가 실력이 없다, 지금. <웃음> 미안하다, 어. 얘안 커맨드 더 지어야 돼요? <목소리> 미네랄이 없다는데 커맨드 더 짓고 나 입구 쪽에다가 펑크 좀 많이 지어가지고 커맨드 좀 짓고 그 다음에 너 일로 와봐 아니 미네랄이 없어 자꾸 아니 어... 어, 헌터는 뭐에요? 형님 알려줄 수 있어? 아, 이거 헌터는 뭐야? 이러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지어주면서 아니, 이거 하루 종일 지어야 돼. 아, 짜증나 이거. 어, 왔다, 왔다. 누구 왔다? 인것좀 지워 주면서 누군가 아니야? 누군 줄 알았다. 아니 뭐야? s 다음에 이런것들딱 만들고 r o c k o SCP good to go, sir. e n o g minerals. i c i n e r l t h r e p r t o d i n o g h minerals. h o d g e it? a l t e i a d i n g s o o d to sir. Okay, control e n o u g minerals. Oh, m i n e a l s a e d e r than b e 시저 모드 딱 만들어주면서 탱크 인지 뽑아주고 시저 모드가 이게 뭐예요? 시저 모드 그거 뭐야 단축기 뭐야 단축기. 얘들 이래라. 아이로 어. 하면서. 아, 파업에다저렇게다 고, 놨네 가보자, 가보자. 우와 t o 다, 다 <목소리> 이건 뭐 커맨드라는데 아, 그럼 이 친구들로는 이게 힘들겠다 그치? 여기서 시저 보드 볼수 있나? 안되는데 야 클릭해봐 그렇지 Insufficient fast f n o d gas. I. s e i over. See over. h i Insufficient fast f n o gas. Oh, got h l l y Oh, so Absolutely good okay. oh, to go, sir. Just moving. m o t r s sir. d e l a t e d to, sir. Moving. d e l a t e d to, sir. Moving, good to go, sir. 오, 형님 말대로 얘하니까잘 부수는데? Insufficient r s p i n g gas. Orders received. s c e good to go, sir. Research complete. 공격 가자. 탱커 야 골리앗 뽑아야 될것 같은데 탱커보다 골리앗을 뽑아야 될것 같은데 골리앗 골리앗 네, 그래야 될것 같아 골리 이거 졸라 꺾고 그냥 이제 골랴 빨리 나와 뭐야 얘네들 난리 났는데 그냥 큰클 났다 온다 패프. 와, 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 일단, 일단 이해 완료. 오케이, 첫판 이해 완료. 오케이, 오케이. 어, 재수없는 인간 눈님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첫판부터는 솔직히 이게 힘들어. 오케이, 이해 완료. 이해 완료했어요, 이제 드디어. 오케이.